제 딸이에요 저는 요즘 얘가 커서 뭐가 될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보고 배운대로 행동하는 일곱 살인데 아빠가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남들 다 자고 있을 때지 얼굴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는데 뭐가 될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키면 메모리가 꽉 차있어 보면 죄다 지 얼굴이야 지우기도 뭐하고 안 지우면 촬영을 못하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어볼 때마다 무서워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저의 와이프입니다 아름다운 와이프가 잠에서 깰까봐 저는 매일 아침 아주 조심스럽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깨웠다가 하, 옆방엔 장인어른도 계시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결혼 11년차의 처가살이 룸메이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처럼 살아봐요 배려와 인내심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질 수 밖에 없어 다 있는데 누워있어봐 출근도 안해봐 제가 속해있는 환경이 지친 저의 삶에 동기부여이자 큰 원동력입니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 나약해지고 있다 동기부여를 찾지 못하겠다 저처럼 살아보세요 그 다음날부터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보일겁니다 제가 텀블러에 커피를 타먹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큰 의미는 없지만 맥심 타먹기 딱 좋아요 맥심 네봉지에샷 하나만 딱 집어넣고 섞어서 마시면 맛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나가야 하니까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45분이네요 주말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추워. 겨울이네요. 쉬는 날에도 일하려니까 추워. 오늘은 하루 종일 커피 한잔 먹은 게 답니다. 냉장고에 문을 열었더니 김밥이 다섯 줄이 남았더군요. 4일째 김밥입니다. 누군가가 먹겠죠. 전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털것 같. 늦은 점심은 버거킹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햄버거의 왕. 사실 저는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밥보단 그렇다고 와이프가 싸준 김밥이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와이프가 싸준 김밥이 제일 맛이 맛있... 화장실 앞입니다 어쩐지 저 자리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김밥보단 햄버거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맛은 분명히 있어 있는데 또할것 같아요 집에 남아있는 김밥이 사라졌기를 바라면서 퇴근해 봅니다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비... 우리 와이프가 오늘은 너무도 보고 싶... 회사의 대표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핸드크림이네요 제게 아니네요 더러운 세상 안 나가? 왜 웃기만 하고 안 나가? 지금 코로나인데 일자리도 없는데 착실히 다녀야지 이건 뭐개 어? 착실히 다녀 아, 착실히 다닐 거야 룸메이터가 도를 넘네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어? 밤새서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몰라 나. 어? 자도 몰라 너나 잘리지 마 열심히 벌어 내 소원이 그거야 네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 난 집에서 열심히 일할게 나를 좀 먹여 살려주라 우리 그만 헤어지자 저희 룸메이트가 미안했나 봅니다 퇴근 후 킹크랩을 사준다고 하네요 성격상 사준다고 하면 굳이 받아하진 않지만 얻어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훤하기 때문에 조금은 망설였지만 저는 킹크랩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시는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낼름 사달라고 졸랐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살을 도려내면서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치는 저 모습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조 속에 가셔 있는저 킹크랩이 저를 꼭 닮았습니다 저기를 벗어나면 죽는 건데 죽기는 싫고 갇혀있기는 싫고 발버둥만 치는 거 맛있네요 오늘도 저는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얻어먹으려면 입 다물고 잘하자 안넌 청소 안하냐? 안해